러브인, 로그인, 로그인 간다요. 게임 스타트 누르면 나오나요? 설정 나오나? 뚝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예, 오 오호, 스트리머 모즈. 예, 감사합니다. 어 은퇴 방송 응원하겠대. 일번모드 노멀 모드로 하면은 <웃음> 노멀 모드로 하면은 음 최대한의 CG와 대사가 있어가지고 <웃음> 아이고 제저아닙니다 아닙니다 은퇴할 아닙니다. 생각이 아직 없어서 아이고 스리머 트 모드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이 게임은 노벨 피어 웹소설 너무 빨려아 <웃음> 아무튼 노벨 피어 소설 원작이 있다고 합니다. 하 소리 크진 않나요? 스트리밍 모드로도 정지된 사람 있다고요? 운에 맡겨보죠 <웃음> 안 커요? 괜찮아요? 욕하다 와 어제 어제 어와 제사설 연휴에는 해외에 나가있을 것 같아서 유주 세뱃돈 미리 드립니다 쭈님이 잘 보관해 두셨다가 유주 른되면 열배로 불려서 돌려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루엘리건 스텔라맨님 감사합니다 열배 불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려서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화이팅 <웃음> 유주 세뱃돈 감사해요 딸내뭐 여기서 딸 얘기를 왜해 <웃음> 이, 이 녀석 나쁜 녀석이네 딸, 딸내미를 <웃음> 일번버전이죠아니 아니, 이거 저건데 나도 세뱃돈 아이고 감사합니다 노예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 폭력 모드래 <웃음> 아이 그게 아닌데 이상하다 얼티님 어서오세요 스트리머 모드입니다 <웃음> 자 그러면은 아뒤는좀 괜찮겠지 일어나자마자 컴퓨터를 켰대요. <웃음> 음... 자기 전에 폭풍 위로를 했다고 하는 우리 어, 주인공 어, 쓰레기 같은 현실 아바타가 아닌 진정한 어? 자아가 있는 곳 빌리언 사가 접속하신 것을 환영한다고. 야 어디에 어디에 본 본인 이 있는 거지 <웃음> 간지 씹어지는 용사님이 바로 나다 아 안돼 안돼 <웃음> 권성현 파이터 아 이름 아좀 저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좀 대단한 거 같기도 하고 본인 이름 그대로 달고 사는 거좀 멋있는 거 같기도 하고. <웃음> 기우미 <웃음> 아, <던전의> 파이터 왓? 아 던져넨 <웃음> 파이터 에이 오픈한지 8년이나 됐다고? 그거 어떻게 하지? 아수스 모니터 어떻게 봤냐고 <웃음> 와나 눈에 안들어왔는데 <웃음> 왜 접지 못하죠? <웃음> 오나 근육 정말 싫어하는데 아아 <웃음> 어. 아, 아. <웃음> 병신같은 아이디 아 접속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게임 제자 잘하는 랜선 친구 대머리 근육질 남캐 프리스트 김폭달 아 이름 어떡하면 졌냐 토끼 <웃음> 아저씨 8년째 같이 게임중이라고 와 진짜 오래 있었네 짱친이네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했지만 뭐하는 사람인지는 모른다 나랑 비슷하게 배나오고 늙어가는 아재일텐데 주인공 배나오는 아재였어? 현실에서 많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사람인지 알 필요는 없다 최근에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고민하길래 내가 쓰는 탈모 샴푸 추천해준 효과가 좋다고 <웃음> 좋아했었다 에? 탈모 샴푸 효과가 있는 거였어? 파티 가입 신청! 이렇게 보고 누노노노 이따 하자 왜? 아 현실 로그인 좀 해야돼 아 현실이 가상세계냐고 <웃음> <웃음> 왜 앞에 계속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야 도대체 너도 똑같은 얘기했어 이리 <웃음> 똑같네 똑같은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었네요 음... 가정폭력 그만해 <웃음> 일하러 가는거야? 원래... 원래 이런게 재밌는거 아니겠어요? 웃기고 아무튼 나 감수고 <웃음>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가면 창밖을 봤다 우산이 의미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비! 아 주말에 외부에 미팅이 있는 것도 짜증나. 뭐야 집에 박혀 있는 오타꾼 줄 알았더니 일 다니는 녀석이었어. <웃음> 주말에도 업무 짬 처리를. 야 능력자네 주말에도 일하고. 그렇게 착실하네요. 엄청 착실하다. <웃음> 에? 에? 내 잘못 본거 아니지? 회사의 게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거야? 오 반응도 좋아서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왜? 왜? 안녕하세요 네러티브 게임즈 이벤트 담당자입니다 혹시 메일 받으셨을까요? 메일이요? 오 모르겠어요 <웃음> 오 갑자기 그래서 보너스이 들렸던 것 같아 아 그럼 제가 등기 우편 하나 보내드릴 테니깐요 사인하고 저한테 다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웃음> 아 그게요? 그러니까? <웃음> 라고 해놓고 일주일 뒤에 답장이 없어서 물어보니 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답답해서 내가 직접 찾으러 왔다아집 근처에 에 수도권 사나봐 일요일에 보자고 하다니 아, 피 같은 주말. 망할 불리래서 는데. 아, 나도 불리랬인네 근데 나도 주말은 쉬고 싶은데. 음. 그림을 그리거나 방송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 직장인들에게 일일이 요 어떤 의미인지 몰라? 우리도 주말이 좋은데. 왜냐면 사람들이 다 주말이 신단 말이야. <웃음> 니넨 편하겠지 나는 쉬는 날이라고 우린 맨날 쉬는 날이지만 맨날 일하는 날이라고 어? 뭐? 어? 어? 싸워? 마? 황마? 이런 용서하겠지? <웃음> 이쁘면 용서하겠지? 오. 오. 나 계속 누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눈이 마주치자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여자 유미라고 <웃음> 저... 개발자님? 하이! <웃음> 마사카! 마사카! 박다에 작가님 데스카? 아, 네! 작가는 아닌데 박다에는 맞아요 아, 혼돈니 <웃음> 하이 입, 입었을걸요? <웃음> 아, 하지메 마시데, 아타시와 내러티브 게임즈의 콘나 히토데스. <웃음> 아, 먼저 와 계셔서 다행이다. 우클릭 한번만 눌러달라고요? 아, 우클릭, 우클릭하니까 내려가네. 오마이갓, 입었어. 핫팬츠야. 아직 이름도 말 안했는데 난줄 어떻게 알았지 근데? 카페에 나밖에 없었나? 다행이오? 아, 아니요 그게 사귄 줄 아셨나요? 카페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카페는 처음이라고요? 어. 조금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 나이 먹도록 카페가 처음 에? 엄청 어려운 어, 얼마나 어린 명함을 바로 주머니에 넣는 것도 그렇고 의외로 싸가지가 없는 타입 에? 에? 다시 보니 인품이 매우 훌륭한 것 같다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이 녀석 그럴 수도 있지 그덕그덕 아, 처음일 수도... 아 그래 그래 우리가 이해해주자 <웃음> 아 그랬군요 비도 많이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 그럼 이제 계약을 해볼까요? 쓱싹싹싹싹싹 아, 계약 내용은 이렇구요. 복잡하고 생소한 용어에 멍해진 듯한 다혜님 아, 일단... 일단 사인해 보시라니까. 일단... 아...이... 다혜님다혜님안 좋은 거 아, 없어요. 없어요. 입상하신 공모전 일러스트 원본 파일은 아직 제출 안 하셨죠? 저희 집 노트북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제출하라고 말씀을 안 드렸나요? 파일은 나중에 메일로 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상금은 세금 제외하고 입금 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실수? 아, 그래요? <웃음> 얼마나 제외돼요? 재세공과금이 몇 프로더라? 에? 에? 상품으로 치는 게 아니라 약간 프리랜서 고용 그거구나? 3.3% 제외될거래요. 그렇대요. 큰 이견 없으면은 음.. 여기 개인정보 쓰고 사인해주세요. 스무살 20살. 스무살에 카페를 한 번도 안아볼 수 있다고? 나 정말 상상도 안 돼. 요즘 초등학생들은 레스토랑가서 밥 먹는다 그랬다고 아 이거 환상인가? 이거 거짓말이었나? <웃음> 한 분은 다혜님이 가져가시고 나머지 한 분은 제가 가져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저희 이제 갈까요? 그지 김밥천국도 레스토랑이라면 <웃음> 레스토랑이긴 하지 <웃음> 아 저, 전화가 전 와가지고 이것만 받고 가볼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 네 에이. 감사했습니다 예예예 예,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래 용서가 되지 귀여운거 보면은 용서가 되지 앞으로 다시 볼일 없겠지? 플래그 다시 보겠지 잠시나마 <웃음> 사랑했다 하아 <웃음> 큰났다 중증이다 아마도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사랑이겠지? 에? 설마 아직도 집에 안갔네 우산이 설마 없.. 어, 어요? 에? 설마 나를 기다린 건가? 그럴 리가 누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혹시 어? 나 누가 제 우산을 가져갔나 봐요. 아 그렇구나. 응, 지나치게 솔직한 타입이네. 과장, 창, 창, 창,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과장, 창, 창, 창, 창,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맑지? 어 자전거도 아니고 우산 도둑놈이 다 있네요 그래도 제 우산 때문에 누군가는 비 안맞을테니 괜찮아요 이렇게 된 김에 오랜만에 비 맞으면서 집에 가볼까봐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야? 핸드폰 죽을 수도 있어 저잘 생각해봐요 요새 방수가 된다고 해도 그 잠깐 방수지 계속 맞는다고 그 생활방수가 되는 게 아닌데? 그 맞으면서 집에 갈 정도 비가 아니라는데 택시 잡아드릴까요? 저... 천재 아니에요? 흰옷이면 비치지 않을까? 와... 서비스씬 있나요? 어, 아니에요 저희 집 엄청 가까워요 가까워요 앞에 편의점 있던데 거기까지만 데려다 드릴까요 우산이라도 사시게 네? 개발자님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이 그럼요 아 그럼요 넘치죠. 개발자님, 그러면 혹시 음? 편의점보다 저희 집이 더 가까운데.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집근처에 나는 생각하지 마.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뭐야, 집이 바로 앞이었어. 좀 귀찮긴 해도 꽤 귀엽잖아. <웃음> 다일정 <했장>. 귀엽다는. <웃음> 그린라이트인가? 내 그럴 줄 알았어. <웃음>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는 건가? 나이스 타이밍이라고. 그렇다면 목소리를 깔고 <웃음> 예, 가시죠. 존나 카리스마 있어. 아아 <웃음> 아, 어떡하면 좋아. 와, 이거 뭐야?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스토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 하면요? 안 하면요? 안 하면요? 뭐 딱히 지금 뭐가 없네? 제가 더한것 같다고요? 그럴리가! 그럴리가요, 제가 뭘 했다고. 아하. 일단, 세이브. 헉, 뭐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였어? 집구조 이상하다고요?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문이 있는 건가? 문이 없는 건가? 문이 없는. 어? 여기. 어? 잠깐만! 어? 왜 침대빵이 두개나 있고 한 침대는 왜 머리가 중앙에 있지? 그리고 여기 왜 베개랑 이불이 없고 휴지만 있지? 어라? 여기 이상한 것 같아 옷장은 왜 열려있지? <웃음> 진짜 이상하긴 하네 <웃음> 어! 잠깐만 휴지는 여기 있는데 휴지를 버린 건 여기야 오 위험해 위험한 집이야 이거 바로 앞에 창문인데 커튼도 없는데 무섭다. 우. 젖 뜯다. <웃음> 괜히 데려준다고 했다. 엄청난 폭우 때문에 발목 자... 발목까지 차오른 물? 이 정도면은 폭우 아니에요? 우산을 쓰는 것도 꽤 불편하다. 좀더 달라붙으라고. 맞아! 키 차이나면 은 우산 쓰기 힘들죠 내 머리가 우산 끝에다 움직이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내가 편하게 우산을 쓰자니 다행님어 그치, 비를 그대로 다 맞을 것 같고 맞아 맞아 맞아 에? 에? 에? 뭐요? 아 유미 몰라요 <웃음> 커플놈들은 우산 쓸때 이게 안 불편한 거야? 음... 글쎄요 그것까진 잘... 각각 쓰면은 편한 것을 저때문에 불편하시죠? 음... 네 제가 우산 들게요 그러세요 안힘드어요 나는 애써 힘들지 않은 척했다 제가 우산 드는게 제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음... 하지만!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데 아! 그래 맞아! 더 낮아져! 그렇게 하면은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봐도 나에게 매달렸나? 아, 하, 뭐, 뭐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묘한 이지 왜 이렇게 귀엽게 그려졌냐고. 아, 죄송해요 개발자님. <웃음> 아, 안감감아 아, 아니에요. <웃음> 저 이제 풀피 됐어요. 다시 가보실까요? 풀피요?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다. 아. 어! 유령 모드 나였. <웃음> 아, 제가, 아, 걱정 말라고. 아, 이 유미맨이 막아줬다고. <웃음> 아, 유미맨이 저기 와가지고서 중간에 막아줬었구나. 몰랐네. 어, 저도 듣기 싫어요. 며칠 전에 새벽에 울려가지고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했다고. 아, 빨리 집에 가자. 100년 만에 포구. 오랜만에 집 밖에 나온 건데, 날씨가. 어, 집 밖에 나오면 안 되나봐요. 자주 나왔으면 이런 일이 가끔 있었겠죠 아비 이렇게 오면 택시도 안 잡힐테고 어차피 저도 집까지 걸어갔어야 할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오기는 했는데 괜히 저 때문에 개발자님 너무 고생하셔서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 가실까요? 갑시다 야 여긴 난리났네요 난리난.. 와.. 우와 이집 어떡해 이집 조금만 더 차면은 더 차면 여기 구멍이 만약에 다 밀폐돼 있어도 여기 여기 유걸로 해가지고서 물이 쫙 우아 저기 네와 대박이다 어왜왜 왜, 왜요 음 저런 데는 이제 위험해서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설마 반지에서 하는 거 아니겠지 우리 집 에? 네 저기 우리 집인데 예 어, 안돼 어디가 어디가! 위험해 잠깐만 이 집이야 설마? 집에! 와비친다 <웃음> 지금 들어가면 위험해요 물 금방 찬다고요 하지만 노트북에 아! 원본 파일! 에? 노, 노트북이라도 가져와야 해요! 어... 어? 노트북이 목숨보다 중요해요? 공모전 원본 파일이 노트북에 달려라! 권성현! <웃음> 권성현 달려라! 있어요. <웃음> 그래 제가 가져올게요 가는팔이 눈에 들어온다 제가 가는게 낫겠죠 하, 에다해 노트북이 위험해! 방향키로 이동할 수 있고 장애미를 미.. 미스... 뭘 뭐, 미니게임이 있었어? 노트북을 구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날지도 아아아손나아아아아아아아바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우시오 제가, 제가 여기서 두번 눌렀다고, 아, 그건 네가 알아서 멈췄어야지. 아싸, 호감도 올랐다. 어, 어, 뭐! 잠깐만! 너김폭 이었어? 어라라, 익숙한 화면. 아 다현님도 빌리언사가 하시는구나 니기, 어, 어, 익숙한 룩의 닉네임. 이북단 <웃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어 꺼졌다. 노트북만 건져 어댑터는 죽어도 돼. 안돼! 노트북 구했는데 넘어져서 다리를 세... 아 그래 노트북만 살렸으면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다리를 절뚝거리며 올라가자. 다인님이 놀란 듯 뛰어왔다. 개발자님 음. 다치셨어요? 괜찮아요? 아, 아이 그럼요. 괜찮습니다. 여기 노트북이요 아니 지금 노트북보다 내가 아까 한 얘기잖아 개발자님 다리 다치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 뭐 별로 안 다쳤는데요 아이고 힘들어라 아 그러게 김성현 파이터 <웃음> 아 권성현이었나 김성현이었나 아이고 걱정해주십니까 왜왜 니가 왜 니가 왜 네가, 왜 네가 거기서 그러게 우리 집이라도 가자. 아, 네, 네. 일단 개발자님 몸부터 챙겨야죠.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 제가 부축해서 모셔다 드릴게요. 그 가는 몸으로 생활 방수 더안 되지 않냐? 우산도 있겠다. 아, 설마 권성현 씨. 카페 가면서 어, 서류 갖고 가는데 가방도 안 가져갔을까요? 설마 권성현 씨, 자, 일하러 가는데 가방도 안 되고 갔을까요? <웃음> 완전히 젖은 다이님 어쩔 수 없이 씻어야 했고 씻는 동안 불편해 하실까 봐 먹을 것도 살겸 집을 나왔다 아, 하 역시 우리 집에 갔구나. 왜 김폭달 아이디를 저 사람이 갖고 있지? 본인 아이디를 내놓고 저 얼굴에 저 아이디? 건 아닌데. 일단 폭달이는 남자잖아. 탈모션 여자도 탈모는 올 수도 있지. 음. 설마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 부주돌리나? 24시간 풀접 한다고? 와. 저 탈모냐고요? 그거 아시나요? TMI인데, 이제 산모일 때는 머리카락이 안 빠진대요. 근데 아기를 낳고서 3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우수수 빠진다 그랬거든요? 제가 마친 그 타이밍입니다 <웃음> 머리를 쓱 하면은 오? 오라오오오라아저저 오라. <웃음> 안빠졌던게 갑자기 훅 빠진다고 하니까 아 조금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웃음> <추천 감사합니다. 웃음> 톡톡도 들어갈게요. 아, 네, 네. 혹시라도 불편해할까봐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갔다. 아니야, 난 머리 있을 거야. 엄마, 엄마! 나옷 도졌어? 아무거나 입으라고 하셨는데 다른 옷들이 안 보여서요. 이거 노린 거 아닐까? 다애가 노리고 입은. 속옷을 입지도 않았다고? 아 근데 속옷이 없잖아. 이야 이야라고 하는 거 봐. 괜찮아요? 아 예, 네. 훌륭해요. 아, 이옷 입어도 괜찮은지. 아아그어 낯선 사람이 어제 내가 입고 있던 셔츠를 입고 있는 상황. 내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림을 느꼈다. 아저 일단 앉아서 이야기. 아직 안 씻으셨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뭐지? 오 뭐지? 바지는 그대로 입은건가? 아, 괜찮아요? 이 소파 엄청 비싸보이는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어? 잠깐! 왜! 진짜 비싸보이는데 아니요 저 잠깐 앉아야해요 <웃음> 어, 빨리 혹시 다리에 쥐 나셨어요? 아, 네 맞아요. 저 지가 나서 하하하하. 어? 저 다리에 진한 거 되게 잘 풀어요. 그게 뭔 말이야? 남의 다리 막 문, 주무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 손대면 안 된대. 잠깐만 참으면 돼요. 제가 달해볼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 눈치 좀 <웃음> 건드리지 마세요. 그 옷을 혹시 어, 어. 옷이요? 아그저 방에 이제 첫 번째 서랍 열면 티셔츠가 있거든요. 티셔츠로 갈아입으실래요? 아 이거 입으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에, 죄송해요. 음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음, 와 티셔츠는 생활복이 아니니까. 그럼 잠시만요. 어. 옷 갈아입는 동안 나도 간단하게 샤워를 했고 거실에 나오자 옷을 갈아입은 다인거였다이옷 괜찮아요? 음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야지 저렇게까지 넓지 괜찮네요 <웃음> 아니 괜찮아요 훨씬 낫네요 그런가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시스루 같은데 이거 라인 다 보이잖아 아니 주인공 왜 이렇게 얇은 옷 얇은 걸 입고 다니는 거야 비치는 거 확실히 편해요 그래요 어 맞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 네. 혹시 빌리언사가 하세요? 네? 옷 선택이 기욤미 스타일이라고요? 하지만 나나다 가렸어. 앞섬도 가렸는데. 마이너님 안녕하세요. 어서세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긴요. 컴퓨터에 켜 있었으니 노트북에 켜 있었으니까 아니, 공모전 참석하셨으니 당연히 할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노트북 보니까 빌리언사가 접속이 되어있길래요 와 빌리언사가 아시는구나. 나 빌리언사가 개발자라고 아까 미팅하면서 계약서도 쓰고 뭐지? 혹시 개발자님도 빌리언사가 하세요? 우리 게임이니까 빌리언사가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와, 서버 어디면요0라라 l 디서버에요 저도 거기에요 아그 있잖아요 질문 하나만 해도 괜찮을까요? <웃음> 네 당연하죠 <웃음> 개발자여도 아 그, 그쵸 안할수도 있긴 하지 어, 어, 어. 혹시 같이 게임하는 오빠나 친구나 있어요? 어, 저랑 자주 게임하는 친구가 있긴 한데 그게 나? 같이 게임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음 계정 같이 쓰는 부주를 한다던가. 음. 아, 계정이요? 음, 네. 같이 쓰는 아, 사람 있나? 그냥 아는 오빠 계정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다른 사람이었구나. 아유,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 다행이요? 아이 괜히 왜 했나요? 아하하 했어요 했어요. 하하하. 아이 이 새끼 왜 말을 제대로 안해가지고 사람 서운하게 응? <웃음> 아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웃음> 나중에 제 안부나 좀 전해주세요 누구한테요? 그 아는 오빠한테요 저 만났다고 요즘 머리 많이 빠진다고 하던데 혹시 대머리이려나? <웃음> 아는 오빠요? 오빠를 어떻게 아시지? 아 폭탄이요 저 거의 8년 같이 게임했거든요 네? 현실에서 아이디 말하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 권성현 파이터라고 하면 바로 알거예요알거예요알거예요 알 거예요. 네. 권.. 뭐라고요 자네 내 이름을 제대로 안봤구만 권성현 파이터요 제 이름이에요 아저 속스럽지만 너무 어릴 때 아이디를 만들어서 8년 전에 나 개발자로 8년 전에도 있었던건가? 뭐지? 그.. 그게.. 엥? 잠깐만요 에? 다혜님? 다젖은 명함을 가지고 나오는 다혜님. 그, 이... 그, 예, 이... 예. 내러티브 게임즈 주임 권성현. 내 얼굴과 명함을 번갈아 쳐다보는 다혜님. 헐. 헐. 개발자님이 설마, 딸쟁이? 으아! <웃음> 저, 저, 저 순박한 걸로 저렇게 말하니깐 좀 묘한데? 저게 맞나? 다이어리를 클릭하면 다의 일기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캐스트라는걸 받았다 페이지를 클릭하면 일기장을 넘겨볼 수 있습니다 홀리핀 무비랑 일대일 맞다 이거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쓸것 같은데 포스트에서 클릭하면 이전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살 여름? 13살? 초등학생이었네?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한다고 했는데 내가 방금 <웃음> 그림일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떼는 거예요 치사하게 친구를 데려왔다 무지개 얻어맞았다 난 친구 없는데 부러웠다 피가 없어서 포기하려는데 어떤 전사가 몸에 돌진했다 멋있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에? 밟혔다 이상한 사람이다 손톱 손톱 때문에 컷미스 잼민이 <웃음> 그림일기 같다고? 잼민이 맞지 않아요? 1세시면은 <웃음> 남은 미니게임이 9개 있다고? 좋다 나 미니게임 좋아 <웃음> 이제! 이제 첫날? 이른 새벽 내러티브게임즈 사무실 야! 이 시간에 왜 회사에 있냐? 에? 아 그게? 에? 에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형이지 인마 형! 형 말투에 비해 되게 스마트하게 생기셨어요 고졸 백수빌리언사가만 하루종일 하던 나를 빌리언사가 아주 잘 아는 인재가 필요하다며 내러티브게임즈에 오게 해준 인생의 은인이다 그렇구나 어디서 잤냐? 에아응 사정이 있어서 우리 반말하는 사이였구나 이거 이거 그냥 벽에 벽에 무늬 같은 거 아닐까요? <웃음> 설마 너네 집도 침수됐냐? 야 백년만에 폭우래. 그렇다더라고. 아형 있잖아, 나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아이 어제 우리 집에 여자가 잤어. 와! 예뻐? 예뻐. <웃음> 예뻐 예뻐. 어 꽤. 그, 치겁나기예쁘지 사진좀 봐 사진 사진은 못 찍었고 아그 그래 맞아 그런 사이 아니야 우리 <웃음> 예쁘고 <예쁠> 만나는건 <거. 웃음> 어떻게 만난거야? 그 미팅 어, 외부 미팅 d 잖아 일러스트 u 이 d get. I could get. I could g 그게 그게 아니라. d get. 고 꽃을 쓰고. 아니. 와이 새끼 이거. 쓰지도 e t 는데말 들어봐 미팅을 하러 갔는데. 우산을 훔쳐간 거야 그애 거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데려다주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새끼 이거 소쏠 아니네? 어.. 아무튼 가는데 집이 침수가 됐네? 뭐?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일단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데려왔지 야이 새끼 아직 튜토리얼도 안 깼는데 동선 설계는 챌린저급 <웃음> 재능충이었네 이거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 거 아니라고 그리고 친구야 형이라매너 처음 만난 거 아니야? 아 우리 친구라고 아 부른 줄 알았네 형 보고 친구야 그런 거 아니야 친구야 하고 <웃음> 처음 봤는데 처음이 아니야 이게 설명하려면 긴데 팔 년간 알고 지냈대 아우 무슨 말을 이렇게 답답하게 해 무슨 랜덤 채팅 친구냐 아 그게 뭐 비슷한데 팔 년간 알고 지났는데 이렇게 지냈는데 그게 이번에 만난 일로래더라고 아 그래서 그 일러래가 너네 집에서 자고 너는 회사에서 잤고? 그치 그치 아 그럼 어떡해 호텔이면 호텔이면 쟤다 방이 하나도 없대 야너 룸메 방 하나 비어있을 거아니야 예전에 회사에서 일 생겨서 나갔던 룸메 어? 에휴, 다들 일찍 오셨네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예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랑만 친하게 지내네 <웃음> 8년전 그림실력 <웃음> 아, 아 그림실력은 노력하는거에 비례해서 큰다고 그랬어요 나랑 있을 때 천박하게 얘기하지만 다른 직원이 있을 때 이미지관리에 쓴다 그래서 스마트하게 생겼구나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는 게 나의 하루는 항상 똑같았다 힘든 하루 변함없는 일상 혼자 누운 침대였지만 응, 이젠 아니죠. 하루의 끝은 빌리언 사가였다. 오늘은 조금 다르다. 그치 그치. 글쎄요. 형 아이디도 궁금하긴 하네. 평소와 조금 다른 느낌. 어, 휴지통 어디 갔어? 내 기억으로는 여기 휴지통이 있었는데 여기 숨어 있나? 하긴 다혜 씨 왔으니까 좀 비우고 치웠겠지. <웃음> 정리가 된 듯, 안된 듯, 묘하게 달라지. 달아주... 아, 다이씨가 치웠다! 나 썰어? 어, 왔어, 요? <웃음> 어, 나, 왔, 맞... 써, 요. <웃음> 그치, 그치. <웃음> 그럴 줄 알았지. <웃음> 당황해서 거의 도망치듯 빠져나오느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큰 문제가 있다 게임에서는 반말에 막말까지 하던 사이였는데 현실에서는 서로 극한의 존칭을 했었잖아 우아 우아. 남편 양이한테 안 혼나냐고? 왜 왜? 왜요? 왜 혼나야지? <웃음> 왜? 저 저녁 먹을래 먹고 싶으면요 음.. 어색하다 극강의 내성적인 성격인 나에게 아무리 오래 지낸 친구라고 해도 현실 여자는 숨막혀서 두중 하나 도망갈것 같다 뭐뭐좋아해요 아.. 아무거나 아무거나 요 음.. 음.. 그래 아무거나가 좀 제일 어렵긴 하지 내가 고르면은 싫다고 할 거면서 그래 딴건 없어 그래 맞아 음... 내가 더 어른이기도 하고 말을 편하게 하자는 게 낫겠지 네, 다다다다다아님 응? 아 네? 그그 그 편하게 그냥 편하게 하실까요? 어... 말을 편하게 하는 게 어때요? 그래도... 춘추가 저보다 더 많으신데 추춘추요? 연세도 아니고 추춘추? 음... 아무리 뭐 그래도 음어 우리 8년 동안 말 편하게 게임했는데 뭐뭐 뭐, 어때요? 지금 당장 어색할 수 있으니까 적응할 겸 어.. 존댓말 하면 꿀밤한테 때리는 기기기기 아, 코.. 뭐콜아왜 때려 왜 먼저 때려 콜도 안 하고서 존댓말했잖아 아 사람 갑자기 확바이네 아니 김폭다 시작이라고 하면 시작해야지 라고 했으니까 진심으로 해야지 아 게임에 진심인 사람이구나 알았어 반말하면 되잖아 중댓말 하기만 해봐 알았어 딸쟁아 어 정말 적응력이 빠른 친구로구나 왜? 너도 김폭딸이라고 했잖아 너는 아이디가 김폭딸이잖아 나는 권성현 파이터고 그지만 게임에서는 딸쟁이라고 부르잖아 아 너무 직접적이잖아. 권성연이라고 불러. 그래도 딸. 그만. <웃음> 너무 심했나. 아기만 편한 대로 부르고. 아 그럼 나도 다혜랑 부르면 되잖아. 딸쟁이가 입에 딱 붙는데. 아 그만해. 그럼 밖에서는 권성연이라고 부르라 알랬지. 너무 순해요. 아, 그래 뭐. 거 같긴 한데 익숙해져가는 것 해. 같아요. 좀 편해진 거지? 응. 정말 적응력 빠르다. 편하게 지냈어? 좋았어 생각보다 편하고 안락하고 오 다행이다 잠자리 바뀌어서 불편할까봐 걱정했대요 나는 잠자리 바뀌어도 잘 자는 편이야 진짜 편하게 있었어 아 어딜 가도 편하게 잘 있는 사람이군 방도 나눠져 있으니까 잘때내방 같고 좋기도 했고 근데 저 셔츠가 원래 저렇게 비치는 셔츠였었나? 모에 젖을 때만 셔츠가 저렇게 비치지 않았나 보지? 그리고 고마워 아이 별 말씀을 도와준 거 고맙다고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아 그래 그래도 아 집이 습하구나 아니 그 처음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저렇게 안 그랬거든요 어제 너가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못 했어서 아 아이 어제 하게왜 그래 아이 뭐 어려운 걸고 하루종일 고맙다고 했었잖아 그래도 이 집에 온거는 고맙다고 얘기 못했잖아 에헤 아 그리고 나 가볼게 이제 이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아 지금 간다고 어디 집에 가봐야지 왜 어? 하루 빚졌어 나중에 게임에서 갚을게 그집살수 있어 인사를 하더니 쿨하게 집 밖으로 나가려는 다이를 붙잡아 응? 지금 갈때는 있어 살짝 어두워진 표정 응 집에 가야지 뭐 어떡할라고 어떡할라고 분명 거짓말이다 갈곳 없는 건확실하죠 그치 침수된 집이 하루만에 괜찮아졌을 리 없지 지금 가서 청소하기도 좀 그렇지 내가 지금 퇴근하고 왔는데 그래 나 오늘 당직이야 당직 어? 당직? 오늘 회사에서 자야되는 날이야 그러니까 나 어차피 오늘 집비오니까 일단 하루 더 여기서 자 그치만 아 맞다 이따 택배 오기로 했는데 냉동식품이라 바로 냉장고에 안 넣으면 상하거든? 아 잘됐다 너 일단 여기 집좀 지켜줄 수 있을까? 너 그러고서 냉동식품 안 어... 왔다고 하면 어떡하고아씨 늦었네 나 일단 간다 택배 꼭받아 나. 잠깐 아 그리고 내일 집 혼자 가지 말고 꼭 같이 가어 어왜왜나 치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아하 내일 보자 그렇데 집이 깨끗하진 않은 당연히 알고 있지 박디가 침수되는 거 같이 봤는데 어떻게든 잡아놓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 집에 계속 재울 순 없고 불쌍하고 안타까운데 쟤는 여자잖아 그렇지 <웃음> 어 여자랑 같은 집에서 자는 거좀 무리야 그래 방 바꾸러 한 발자국도 안 나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다이어리 이거 다음거 없나 아 없네 에헤 아우 왜이집방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그냥 나눠서 살지 아니 근데 침대 진짜 불편하네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 놓고 싶다. 침대 있어. 이미. <웃음> 침대 이미 있어요. <웃음> 여기별 내용이 없어. 이거 탈모 샴푸가 인 설마? 어, 다음 스토리 바로 가 보자. 나 미니 게임 또 하고 싶은데 또안 나오나? 킹뭐킹 <웃음> 뭐, 킹 사이즈? 벌써부터 뭔 소리야? 아, 집 집에 진짜 별거 없는데? 금방 치우겠는데? 치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저 곰팡이 쓴거 어떡하냐? 으에. 그니까 근데 그래도, 그래도 물은 빨리 빠져서 다행이야 그래 물 빨리 빠지고 생각보다 복구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어, 집주인이 도와주셔가지고서 물은 빨리 빠졌대요 흙탕물의 흔적 에? 흙탕물의 흔적이야? 곰팡이인 것 같은데 슝 입었습니다 <웃음> 물 넘치면 흘러들어온 쓰레기까지 으나 남의 쓰레기까지 들어오다니 으으 너무 싫다 집 수리하는데 한달 정도 걸린다고? 그렇긴 허... 해도 여기가 내 집인데 집 수리될 때까지 밖에서 지낼 순 없잖아 있지 뭐또 치우고 나서 보면 지낼만 할 거야 아, 안돼 별론데 안되는데 그래 나도 오늘 진짜 열심히 도와줄게 나는 핸드폰으로 검색을 한뒤 가장 상단에 뜬 블로그의 글을 터치했다 침수된 집 치우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웃음> 집 치우는 방법이래 이거 같이 볼까? <웃음> 집 치우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집에 침수되, 집이 침수된 이웃분들 계시나요? 저도 침수된 경험이 있어서 꿀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집이 침수되면 벽지 뒤에 곰팡이가 많이 생긴다고 해요 곰팡이가 피면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조심해야겠는걸요 이상 침수되지 <웃음> 치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감이랑 서위좀 부탁드려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웃음> 정신공격까지 당했다 <웃음> 모든 물건이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아무리 봐도 여주 같지 않냐고요? 맞아! 여주가 썼네 이거 치우지는 못하겠으니까 일단 올리고 본거네 건질 만한 거못 건질지 않을까? 못쓰지 않을까? 나도 못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야 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진짜 나 혼자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닐걸? 니 어떻게 다해 혼자서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이거 업체불러서 해야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쓰레기만 버리고 바닥만 대충 닦으면 될것 같은데 뭐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 일단 쓰레기부터 버리고 생각하자 진짜 안 도와줘도 된다니까 조, 조, 조용 쓰레기나 좀 줘봐 그쵸 싹다 바꿔야 한다고 같이 청소해볼까 해요 우와 색깔 색깔 분류하는 거다 이거 그래서 아 종류에 맞는 쓰레기통을 누르면 쓰레기를 치울 수 있습니다 오나 이거 게임방에서 오락실에서 많이 하는 그런 게임 아니에요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아, 아, 아, 실책 아, 고맙네. 아, 마우스로 하니까 힘들어. 색깔이 아니라 종류에 맞게 해야 한다고. 잠깐만, 칩스, 칩스,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캔, 플라스틱, 플라스틱, 캔.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캔, 캔.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 플라스틱, 플 예 맞아 비시바신가 그건가봐요 아유 힘들었다 키보드하면 키보드가 됐었나 우와, 아 키보드로 할걸 빨리 끝났다 슬프다 그러게 호흡 잘 맞는 게 신기한데 조금 실수를 하긴 했지만 나 정말 빠르겠어 딜러라면 딜러 무빙만 봐도 뭐 하는지 딱 알아야지 그 그래 하여간 딜러 새끼들 관중 마인드는 똑같아 그러고 쓰레기는 대충 치웠으니까 뭐뭐 뭐. 근데 바닥은 어떻게 하지? 아까 알아서 다 한다며 이 일은 내가 전문가라고 할수 있지 응? 전문가? 뭔데? 지금부터 잘 지켜봐 내 이름이 뭐야? 너 이름? 권성현 권성현 그리고 대한민국 병장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출시이지 그게 왜? 뭐 한다고 설마 에? 미싱? 뭐..뭐? 뭐? 뭐? 내가 왜이 일의 전문가인지 지금부터 보여줄게 잘보고 따라해봐 말도 안돼! 현실에서 미싱을 한다고? 아 현실이 아니라 <웃음> 현실이.. <웃음> 다 현실이긴 한데 에 칫솔과 치약을 들고 바닥에 엎드린 다해 그리고 이렇게 씬다 봐야지 짜단 저 조그만한걸로 어느새 다 하고있어 근데 이 치약들은 대체 왜 어허 잘들어 치약은 이를 닦을때만 쓰는게 아니야 뭐라고? 저기 바닥에 얼른 친부분 여기? 치약으로 닦아 응. 응. 그리고 닦아 거울에 얼룩이 지워지지 않을때 스테인리스에 찌든 때가 꼈을때 침수되어 캐키한 냄새가 날 때에도 치약으로 닦으면 돼. 아 그래요? 그것까지 몰랐네. 이게 효과가 있어? 그냥 일단 다 닦으면 된다는 거 아님? 구두솔로 해야지. <웃음> 수세미가 빨도 되지 않나? 효율은 없을지도 몰라도 효과는 있대요. 효율이 어.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아 국. 그... 치약은 국방부 위생을 책임지는 무궁무진한 제품이야 이게 다 군대에서 배운 거야? 군대에서 놀기만 한게 아니라고 어, 깨끗해지고 있는 건 맞지? 어허! 두달거리 시간에 걸레질 한번더 하라고! <웃음> 못 자국도 없앤다고요? 고, 그건 신기하다 완벽하게 깨끗해지진 않는다 그그렇지 그러, 않을까? 야 미안하다 이걸론잘 안되네 그이이좀 치우기라도 한게 어디야 전문가라면서요 아, 되긴 하겠지 열심히 몇번을 몇번을 계속 하다보면 되지 않을까? <웃음> 역시 권성현 파이터네 <웃음> 나다운게 뭔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그때도 너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몬스터한테 죽었잖아 맞아 나도 봤어 일기장에서 게임이나 지금이나 하는짓이 똑같은 것 같아서 럭키홈스타 너랑은뭐 다른 줄 아냐? 너 똑같아 여자인 것만 빼고 그래도 도와줘서 고마워 아 별말씀을 아하 아이 뭐 씻어서라도 다시 쓸만한 게 거의 없네 음, 없는 거 같은데 음 원래 뭐 없었으니까 잃어버린 것도 별로 없어서 괜찮아 아예 그냥 집에 매, 별게 없었는데 가진 게 많았으면 이런 것도 버릴 것도 많았을 거 아니야 뭐 구랬겠쥬? 어차피 다 버려도 괜찮은 잡템이었어너 부자구나? 잡템? 그래도 라면 하나는 건졌잖아? <웃음> 아... 거까지는... 안 찼나보네요? 이제 슬슬 배도 고픈데 잡템? 그거는 이제 집주인... 물품에 들어가서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 할걸? <웃음> 내가 라면 끓여줄게 <웃음> 라면... 먹고 갈래? 여기서 지금 응. 여기서 잠깐만 라면 하나 건졌는데 뭘로 끓이고 뭘로 건져 먹을 거야? 가스는 들어오고 어. 이거. <웃음> 침수 때문에 고장 났다고 <웃음> 그치 건물에서 가스를 내린 걸 수도 있고 그치 그치 음. 편의점에 가서 물만 받아올까? 그럴바에는 편의점가서 먹는게 낫지않아요? 그치 챙길게 하나도 없지 옷이었던.. 쓰레기들 뿐이었고 것보다 책상이 기본적으로 있는 옵션을 포함해도 이상하리만큼 너무 획해다 그치 나도 그 생각했어요 내가 처음 서울 올라와서 살던 고시원이 훨씬 더 나은 수준이랄까? 다이소도 안갔나봐 라면 우리집에서 먹자 너네 집에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잠은 어떻게 자려고 생각해줘서 고마운데 괜찮아 이불 없이도 잡았어 자랑이다 장판도 갈아야 할것 같은데 진짜 장판에 곰팡이 겁나 폈는데 난 저런데 못자 그래서 아까 열심히 닦았잖아 이 정도면 깨끗하지 아니야 <웃음> 아니야 깨끗해 <웃음> 이거 무슨 소리야? 영유 되는 소리 기껏 치워놨더니 다시 더러워진 방 나가자 우리 집에서 자면 되잖아 어제도 그랬고 싫어 내가 너네 집에 가면 넌 오늘도 회사에 가서 잘 거잖아 우리 집이 아니라 너네 집인데 어제도 도망가고 그럼 네가 네가 그냥 나 저쪽 방에서 자도 돼이말 했으면은 내가 안 도망갔잖아 온다던 택배도 안 왔잖아.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어. 눈치가 있었으면은 딴 방에서 잔다고 얘기를 했으면 될거 아니냐고. 그래, 오늘도 김복딸이 우리 집에서 자야 안 되면 나는 회사에서 자야겠다고 생각했었다. 나내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민폐 덩어리 짐 되는 거 싫어. 음. 이미 많이 도와줬고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수 있어.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어, 하지만 친구끼리 도울 수도 있는 거잖아. 뭐가 민폐고 짐이야. 기억 안 나? 나 군대 전역하고 게임 복귀했을 때 있잖아. 네가 나다 어버키웠잖아. 어버키웠대. 어버 <웃음> 그 기간 동안에 진짜 열심히 레버을 했나? 우리 해야 되는 거 있잖아. 해야 되는 거? 그게 어, 뭐야? 뭐야? 이렇게 아! 중요하네, 1회. 와, 1회 2틀 건너뛴 거 아니에요, 지금? <웃음> 아, 배고파. 빨리 집에 와서 라면 끓여먹고 같이 게임이나 하자. 진심이야? 진심이야. 맨날 게임이지, 다른 거 있냐? 우리가 하루 이틀 본 사이야? 같이 레이드도 들고, 어? 설날에도 같이 게임해서 일출 보고, 어? 설날에 말고 1월 1일 날바겠지 같이 사우나는 못 갔지만 마! 다 했잖아! <웃음> 아까 묘한 분위기가... 어? 무한, 묘한 분위기 침묵이 지나갔다 나지막히 들리는 다의 목소리 그럼... 나니? 너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래하자 어떤? 무슨 거래? 한 달만 집 수리해야 하니까 딱한 달만 너네 헉? 집 방에서 지낼게 대신.. 대신 골드 줄게. 그동안 내가 버는 거 절반 정도? 골드 얼마나 많이 벌길래? 골드를 팔아서 버는 돈은 최저임금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 어차피 너 나한테 매번 골드 사 가잖아. 그래? <웃음> 야.. 안 그래도 취업한 이후에는 게임을 할 시간이 없어서 평소에 김폭달한테 가끔 골드를 샀었다. 그럼 대충 따져도 내가 이득인데? 그럼 나 좋지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난니 그러게요 누가나로 최저임금 나올 정도면 되게 잘 벌리는데? 신기하아 내가 너네 집에서 지내면 같이 자 오해하겠다 방이 따로 같이 있잖아 같이 집에서 자자고 그래 방이 따로 있으니까 집에 있자 다애가내 시선을 피했다. 나 때문에 회사에서 자지 말고. 음, 그거는 내가 부, 불편해.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네 집에서 지내면 그 지내면 나도 나랑 같이 집에서 자. 그, 그럴까? <웃음> 김복달과의 동거가 시작됐다. 마마마마마 오늘은 두 시간씩이죠? 네. 그래서 한 11시 반쯤에 끌 겁니다 아마도 오 새로운 일기장 왜 자꾸 쫓아오지 이상한 사람이랑 같이 다니게 되었다 아이, 정액해 같이 가시겠어요 아 어, 뭐야 무서워 팰카하루정도 게임에 못들어갔는데도 날 기다리고 있었다 스토커인가 건성한 파이터 2렙짜리 처음엔 수상했지만 알고보니 레벨이 같아서 사냥타도 같은 거였다 님 가지 셈다. 친한자이면 괜찮. 오사냥는다가 좋아 보이는템이나왔는데 그냥 나를 줬다 대박 근데 내클래스가쓸수없는아이템이라 팔기로 했다 근데 친구는 도 안가지 이 좋은 의도였겠지 그렇대 <웃음> 2이 했다고요? 에? 아 잠깐만 이거성이이야 에? 권성현 이렇게 생겼어? 형, 형 원석이 형, 원석이 형잘 생겼어. 원석이 형좀될 거야 봐. 원석이 형좀될 거야 봐. 아 내가 상상한 남주가 아니야. <웃음> 평범한 덕구잖아. 그래서 실망했다. <웃음> 아니야. 푸근하고 좋은 인상에 남자 주인공일 수도 있지. 야 복달아, 어차피 빈 방이니까 이방 편하겠어. 안 좋은 일로 회사를 급하게 나갔다고? 하, 도구가 고마워. 생활 도구들이 있었다고? 나갈 때까지 깨끗하게 쓸게. 아,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리고 부담 안 되게 조용히 지낼게. 뭐, 그, 그, 그 그래, 그래. 나였어도 그럴거야 맞아 좀 부담되긴 하지 너랑 나랑 거의 매일 12시간씩 알고 지낸게 8년이 됐지? 응, 그렇지 8년이나 알고 지냈으면 우리 그 되게 편하고 어, 나랑 같은 너랑 나랑 그거, 그거잖아 그거 영혼의 부랄? 말을 해도 참 그래 영원해 불알 <웃음> 친구 아야 말을 해도 참 영혼의 파트로 소울 파트너 소울... 소울 메이트? 뭐 비슷한거잖아 일단 넌 없잖아 응? 뭐가 없어? <웃음> 어쨌든 내가 예전에 너한테 빚진 거 기억하나? 저녁하고 내가 버스 태워준거? 아 어, 아니 그거 말고 뭐 있지? 헐내 자취방이었나봐 와내 자취방이었나봐 여느 때처럼 김폭달과 게임 중이었던 5년 전 접속이 종료되었습니다 엥 한창 게임 중에 갑작스러운 오류 메시지 뭐야 인터넷 끊겼나 다시 로그인을 하자 새로운 경고가 떴다 아이디 혹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셨거나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입니다 으아! 나 털렸어 설마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나 설마 다시 로그인 시도를 해봤지만 털렸네 킹당했네 에이 설마 에이 설마 하고 로그인했지만 나는 탈탈탈 지각지각 해버렸다 지각지각 대수네 유별님 어서오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순유별 아직 날부러운지 5개월밖에 안된거야? 앞으로도 자주오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유미는 11시 반까지 하고갑니다 땡큐 아 근데 너무 슬프다 어떤면 좋아 마을 우치통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있는 초라한 캐릭터 우와 여기 얼굴도 지금 그늘졌어 그 와중에 옆에서 안절분절 못하며 떠드는 김폭탄 야 딸쟁아 너 해킹범이지 딸쟁이 못놀려줘 뭐 이게 해킹범이야이어 아마요? 어 그러게 약간 아무것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였는데? 나 맞아! 나왜 벗고 있냐? 뭐 어, 돌아온 거야? 말도 없이 갑자기 귀환하더니스트립하던데뒷말이도 답장 없고 해킹당했나봐 으아앙 옷도 골드도 다 털려있을때예요 얼마가 들었는데 아예 다 털렸어? 빠르기도 하잖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지금 신청해야지 어떡해 구될 때까지 게임 접는다, 하. 안 되면? 게임 접어야지. 아, 잠깐만, 5년 전이랬나요? 몇 년, 5년 전? 그때는 게임회사 들어가기 전이었나 본데, 게임회사 언제 들어간 거야? 템도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냐. 푹 쉬다가 올게. 어 아, 야, 잠깐만, 나가지 말아봐. 왜? 아이템 거래를 걸었고 쓸만한 템들과 전재산보다 많은 골드를 올렸다 허! 지금의 전재산 예전의 전재산 뭐냐 너의 계약이지 너 게임 접을 때템다나주고줘 음. 세상에 이야 <웃음> 아저보놈의 쌀쟁이 딸쟁이 그래 템 복구되면 바로 갚아 기본이나 바꿔라 내형 초기에 입고 있던거 아니냐고요 여태까지 입고 있다고 저거를? 네 주인님! 그렇나 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진비스 갚을 수가 없었다! 복구할 수 없었다 이중보안을 등록하라는 매크로 답변만 받았다 하아 빌리 사과를 잘 몰라서 내러티브 게임 즈 입수도 못했겠지 와와김 폭달 덕분에 나아 직도 하고 살았네 아 맞다 그때 너 스트립쇼 했었지? 그런 일이 있었지 아이고 아빚 갚느라고 템을 못, 갚, 못 바꿨어 골드와 템을 나눠준 은혜를 갚는 게임 파트너의 당연한 놀이라고 해야할까? 와 게임에서 짐 빚을 여기서 갚네 따지고 보면 빚을 갚은 것도 아니지 월세 내고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편하게 지내 내가 여자라서 같이 있으면 불편할까봐뭐 다른 데 가서 자고 그랬었던 거야? 뭐 그러, 그런 건 아니고 조심했던 거지 아 혹시라도 오해하고 그럴까봐 아니야 오해하는 건 없어 어차피 다 아는 사인데 이 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순 있잖아. 그 너는 어... 게임 나갈 때마다 항상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럴 땐 <웃음>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게 용어 같은 걸 정할까? 아그왜못 알아 듣는 척한 이성었나 뭐, 보너스 타임 보스 레이드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매일 시간이 필요한거니까 일쾌한다고 할래? <웃음> 아니 그거 니네 닉네임 때문에 맞춰준 컨셉이라고 했잖아 <웃음> 이런 너무 불리해군요 빨리 대화 주자를 바꿔 응? 어? 왜 게임에서 여자인거 안 밝혔어? 굳이 밝혀야 하나? 하나? 남자라고 음. 한 적도 없는데? 그치 맞아 보통은 잘말 안하긴 하지 당연히 남자인줄 알았다 머리가 많이 빠져서 고민이라고 했으니 근데 머리가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비례해서 좀 빠진 거 아닐까? 그리고 머리카락이 길면은 빠지면은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아 보여요 조금만 빠져도 무엇보다 닉네임이 원인입니다 그래그래 아이디는 왜김 폭달로 한 거야? 아 이거? 왜? 아는 오빠가 게임하는 거 보고 있었거든 응 갑자기 나한테 게임해보라고 하더라? 응? 대충 버튼 몇 개만 알려주고 응? 그땐 몰랐지 그게 인간 오토 앵벌누예인걸 아 <웃음> 그러다가 그 오빠는 금방 게임 접고딴 게임하더라고 헐... 헐나 유기했어 그동안 캐릭터랑 정보니구나 아, 계속 긴 폭달로 게임했지 <웃음> <웃음> 그랬구나 아는 오빠 아이디를 계승받았구나 엄청 어릴 때 같이 지냈던 오빠야 나오나? 설마? 그 아는 오빠 설마 나오면 원석이 형밖에 없을 것 같은 아니야 설마 뭐 내가 남자처럼 말하기도 했지 그러기도 했지 그랬나? 사실 많이 말 안해봐서 응. 나 되게 잘해 뭐라고? 아이 그쵸 원석이 형 설명 와 <웃음> 자연스럽게 배운 거였나 해봐 섹스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야스 나 섹스 야스 야 원어민이네 <웃음> 야 대단하다 야 대단하네 우리 복다리 <웃음> 트리머 모드 맞죠? 맞는데요. <웃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거는 성별을 일으키는 그 가리키는 영어입니다. 너네 부모님은 니네 캐릭터 닉네임 모르시지? 모르지. 그렇겠지. 너 혼자 나와 사는 것 같은데 부모님한테 연락은 드렸어? 음, 아니. 그렇지. 걱정하실 텐데 연락드려야지. 나 박다의 스무 살 서버 최초 만렙 프리스트. 내 앞가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지금 못하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걸 텐데. 음... 음... 불쑥성형녀였고만... 음... 음... 아니야. 계속 잔소리할 거야? 걱정돼서 하는 얘기지. 딱 보니까 다알거 같아.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니까 부모님이 잔소리해서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나와서 자차는 거냐? 혹시 이거... 권성현 파이터 경험담이신가요? 음... <웃음> 아니 아니, 나는 모험생이었는데... 나보다 게임 더 많이 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음... <웃음> 근데 너 맨날 게임만 하는 거 같았는데... 음... <웃음> 그림은 언제 그렇게 그렸어? 한 번씩 공모전 같은 거 해서 상금도 주고 상품도 <웃음> 주잖아. 응, <웃음> 그리고 학교에서는 게임 못하니까 아하 심심해서 그 시간에 조금씩 그려봤어 세상에 천재인데요? 학교에서 심심해서 그린 것 같다가 그림이 늘어가지고 공모전에서 상 받는다? 제대로 어. 배워본 적은 없지만 공모전 입상도 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내가 천재인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그랬으면 난 게임도 잘하잖아 근데, 자만심이 높네요. 타고난 손가락 세포가 남들과 다른 것 같아. 좀, 길을 죽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웃음> 내 세포는 조금 부족한 걸 수도 있고. 아니야, 그냥 내가 잘하는 거라고. 그래? 이제 좀, 원래 성격이 나오네? 어? 그야, 편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음, 그렇 그럽긴 했지.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늦어 각자의 공간에서 잠을 청했다. 여기가 내 방인가? 생각해보면, 은 나에게는 김복달을 만난 게큰 행운이었다. 해킹은 언젠가 당할 일이라고 해도, 김복달이 없었으면 그냥 게임 접었을 텐데. 그럼, 내러티브 게임즈에 입사하는 일도 없었겠지? 내가 해킹 당했을 때 철... 도움받는 것처럼? 나도 뭔가 도움이 돼볼까? 엄마! 다요리, 업데이트 됐어. 저번에 왔던 사람이 마을에 있었다. 언제 돌아오나 기다렸는데, 깨어나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다. 야스? 님 뭐하다 왔음, 야스? 나를 돌아보며 하는 말이 쩔더라라고 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따 언니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나쁜 녀석이었네 쟤 땜에 인... 아니 인상을 심어준거는 얘였네 우리 다혜는 나쁜거 없어 다혜 잘자 에, 다혜가 여기서 자는거였어? 아, 다혜 제일 큰방 지우고서 너는 조그만한 방에서 뭐하는 핸드폰 하면서 자고 있구나 그래 회사원도 새벽까지 핸드폰 하고 자겠지 잘 자렴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안돼 <웃음> 새우장 네. 새우장 아니에요 저 자세가 어? 폰하기 제일 좋은 자세여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잠도 안 자고 있었으니 핸드폰에 불 들어가 있었거든 대체 요물을 냈다고? 왜? 성현아 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음. 나 이런 거 눈치 되게 빠르거든. 이거 세탁기 돌린다는 뜻이야. 어? 너무 많이 쌓인 것 같아서. 그치. 어? 며칠 안 됐을 텐데. 아니 아직은. 빨래. 샤워하고 나왔는데 수건도 없고. 걱봐 나 눈치 백단이야. <웃음> 아안 그래도 오늘 빨래하려고 했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지금 오후 1시인데? 아차차 늦었네 오늘 나랑 같이 밖에 나갔다 오자 어? 어디 가려고? 어디가? 어디, 어디 갈거야? 데이뚜 간다 데이뚜 혼자라면 오지 않았을 쇼핑몰 다혜는 한 번도 안 가봤을 것 같다 잔뜩 움츠러든 표정으로 나의 소매를 잡고 등에 꼭 붙어있는 다 역시! 한 번도 안 왔지? 카페도 안 가봤는데 여기 어떻게 와? 그래 집순이야 밖에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침수 때문에 옷 대부분을 버렸다고? 아옷 <웃음> 사러 가자니깐 안 나오는 걸 억지로 끌고 나오느라 고생도 했고 여긴 어색해 안 어색한 데가 어딘데? 그리고 나 진짜 옷 안사도 괜찮다고 에이, 당장 입을 옷이 없잖아 나 남자 옷 편하고 좋은데? 그럼 남자 옷 사러 가자 <웃음> 아울렛이 싸다고 꼭 맞다고 이거 내가 입는다고 아이템 귀속되는 것도 아니잖아 어? 그렇긴 한데 그리고 그냥 근처에서 편한 옷 사면 된다고 남자 옷이 편하냐고요? 남녀 공용 옷들이 좀 편하긴 하죠. 남자 옷이라기보다는 그냥 공용으로도 거의 하단하지 않나요? 공용은 많이 사본데 <웃음> 목 늘어났대 <웃음> 기숙템 됐대 여기 너무 비싸 보여 맞아 집 근처에 조그만한데 옷가게가 더 비싸다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건 옷이 아니야 옷이 아니라고? 우리가 오늘 사는 건 포구에 해킹당한 박다의 기본 아이템을 맞추는 거지 너도 나 해킹당했을 때 바로 내 아이템 맞춰줬잖아 그것도 내가 원래 쓰던 아이템보다 좋은 걸로 그거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템들이 있었으니까 그래 맞아 경매장 왔다 갔다 했다며 알면서 왜 모르는 척했냐 나 게임 접기 싫었거든 네가 틈줄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지 친구의 우정을 그렇게 이용하다니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지금 템 맞추려고 하는데 왜 그건 게임이었고 진짜 안 그래도 된다니까 왜 어, 그리고 이런 옷살 바엔 차라리 게임 스킨이나 사주지 오타쿠 특입니다 아, 씨, 밖에서 이거 사면 아 이거 안 사면은 아 게임에 가차 조금 더할수 있는데 아 게임에 조금 더쓸수 있는데 아, 뭐 지를 수 있는데, 아, 다코트. 나도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그만 투덜대고 옷 사러 가자. 오프라인 속 내가 강해질수록 온라인 속 나는 약해진다고. 아, 아니, 아니, 아닐걸. 아닐걸. 으, 장담은 못하겠다. <웃음> 원석이형석이언석이고밤이 찾아본 여자 옷 브랜드 1석이 1석이 1석이 1석이 1석이 1석이 1석이 이이 1석이 1어이 1석이 1석이 1석이 1석이 1석이 1석이 1 0 0 0어1 0 0 나쁘지 않아 입어줘 입어줘 입어줘 그런건 아니고 난잘 모르니까 응 음, 그래 다 사자 대충 골라줘 옷은 그래? 그럼 사장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웃음> 아 안되겠지? 아내 지갑이 안될 것 같아 회사원이어서 <웃음> 아 다해 왜왜왜 왜, 왜. <웃음> 그러 저도 그래보고 싶네요 <웃음> 한창 외모에 관심 많고 신경 쓸 아인데 오 저렇게 입은거 봐 아니 사실 귀여워 지금도 그래 예쁠수록 더 꾸미지 않나 음 집순이 게임순이라서 안 꾸민다고? 고를 수 있지 내가 고른대로 입는거야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아, 알았어 오케이 자 문구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약관에 동의합니다 야, 약관에 동의합니다 오나나 나 실행력 빠르네요 와 근데 정말 신기한데 나오타쿤데 회사원이라는 옵션 하나 붙었다고 여자옷 가게를 여자랑 둘이 가가지고서 여자옷을 골라준다? 이거 이거 은근 스탯이 높아야 할텐데? 그걸 어떻게 하지? 이거 갈아입고 와봐 이걸 전부? 오 전부 빠짐없이 하나씩 입고 여기에 나와 입는거 보여주나? 그니까 러 여자 옷을 골라줄 수 있다고? 그니까 같이 가줄 수 있다고 둘이? 옷옷옷 옷, 옷! 에이! 아잘 어울린다. 와 너무 이쁘다. 몸반 이거에 반 이. 어 어때? 아 너무 잘 어울려. 너무 너무 어떠냐, 잘 어울려. 뭐.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하지 그치 아 전혀 그니까 러 완전 이쁜데 그래 바니걸이 어떻게 여기있냐고어 <웃음> 다른 옷도 입어져 계절에 맞게 조금 짧은 옷을 준거였는데 조금 짧은 옷? 내제 네, 예상으로는 밑에도 좀 허벅지 위로 올라오는 스커트일 것 같은데 골라준게 많이 노출이 심할 것 같은데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예뻤다 옷 밑에 왜 비치냐고요? 말을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음... 주인공이 잘못했네요 이야 <웃음> <웃음> 우리 딸쟁이 새옷 입으니까 예쁘네 몰리지마 응? 사람들도 쳐다보는 것 같고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그런거 아니니까 걱정 안해도 돼나 그냥 원래 있던거 입을래 아니야 이거 입고 약관에 동의했잖아 그래 약관에 동의하긴 했는데 그 약관을 잘 지키겠다는 약관에는 동의한적 없어 뭐라는거야 안바꿔줘 <웃음> 와 그치 룩따라는거 재밌긴 하죠 머리는 왜 그렇게 어색하게 들고있어? 그러게요? 비싼 옷에 머리카락 묻잖아 사면 되는데 묻음 그만 떼면 그치 그냥 떼도 되지 몰라 다 봤으면 다시 갈아입을게 그럼 저 옷도 입어보자 그래 어차피 지금 다살거 입힌거 아니에요? 어? 어떤거? 한 세벌정도 골라주지 않았나? 그래 안 입어봤잖아 응? 어? 약관에 동의하셨죠? 그치만 했잖아요 빨리 빨리 갈아입고 나오라고 어머 어성현아 옷픽이 조금 그렇다 평소에 저런거 밖에 입고 나가라고 한거니? 너의 너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해봐 저 옷을 입고 밖에 나가게 할거냐고 잘 어울리긴 하지. 마에 들어? 어디서 많이 봤다고요? 나뭐 모르겠는데, 기, 모르겠는데. 말이 없냐? 그냥. 뭐가 그냥이야. 내가 이뻐 보여서. 아. 지 이쁜 줄 아네요. 그러게 자기가 자기 이쁘다고 하냐? 아니, 내가 이쁘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봤어? 나는 못 봤어.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거울 속 내가 이뻐 보인다고. 그니까. 아, 나 예뻐라고 한 거잖아. 아까 옷은 별로였어? 아니 아까부터 생각했어 그래 이렇게 꾸미고 다니자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거울을 보니까 내가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았거든 똥템 끼고 레이드 가서 아무도 뭐라 안 해도 혼자 주눅들고 눈치 보이는 느낌? 똥템? 근데 지금은 졸업템 끼고 레이드 평소에. 가서 캐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웃음> 그치 게임룩이 좀좀 그렇긴 했지. 캐릭에 어울리는 화이트 핑크룩이 그거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하냐? 아 성형 없나? 게임에 성형 시스템이 없나? 나도 이쁜 핑크 옷 입히고 싶다고. 근데 그를 새로 키워도 되고. 이미 김폭달이랑 정이 들었잖아. 못 버려. 김폭달 춤안 들면 되잖아. <웃음> 다른 캐릭 터안 키우고 프리스트를 쌀먹 돌리는 거야? 에. 다른 캐릭터를 키우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권유하기도 했었는데 안해온 거야? 에. 프리스트로 사냥하면 답답하잖아. 쌀먹의 생명은 효율성 아니야? 조금 느리면 어떻고 조금 덜 벌면 어때? 그래도 아직 밥값 정도는 벌수 있다고 와 이거 고인물들이 하는 얘기 아닌가요? 내 캐릭터들이 어? 지금 뭐 스탯이 안좋고 뭐 그렇긴 하지 사람들이 잘 안하는 거긴 한데 지금 내가 할만하니까 괜찮아 <웃음> 그래 효율보다 낭만이지 내가 해보고 싶었던 낭만은 저기요 이거 바로 입고 갈게요 허 그리고 방금 본거다 주세요. 응? 요. 바로 계산해 주세요. 어, 오... 권성 야, 권성현. 이제부터나가자고 <웃음> 속옷도 사야 하잖아. 지금 여자랑 둘이 속옷 가게를 가겠다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런 거 크게 말하지 마. 왜? 속옷 사는 게 뭐가 문제라고? 할수도있지 집에서 응. 입어줘 이야 <웃음> 괜찮았나본데? 어, 뭐가? 오늘 나오니까 어땠어? 옷도 예쁘고 사람들 구경도 하고 재밌었어 다행이네 아까 처음에 나올때는 진짜 <웃음> 엄마 나 나가기 싫어 하는거 같았는데 이제는 나와가지고서 재밌었다고 하하하하 웃고있네요 귀엽네 나오기 잘했지? 응 다행이구만 레플렉스 역시 뭐든지 펑펑 쓰면은 그게 재밌다니까요네 아무리 생각해도 옷은 다시 안돼 안돼돈까스 안돼 돈까스는 안돼 계속 옷을 환불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약관에 동의했잖아? 약관은 잘 읽었어야지 결국 환불하는 걸 포기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 나에게도 신기한 경험이었다 내 인생에서 여자에게 옷을 사주다니 후후 내 옷을 살땐 진짜 오, 너무 아까웠는데 오늘은 돈이 별로 아깝지 않았대요 야 그래 저도 그렇긴 한데 일단 게임이니까 밖에 입고 다닐 수 있겠죠? 있, 있겠죠? 평범한 옷이니까 골라줬겠죠 게임 속 안에서는? 아이쿠 김복달에게진 빚을 갚았다는 생각 때문일까? 아니면 오늘 입혀본 옷들이 너무 잘어울려서요 쓸까? 아니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해주는 고맙다라는 김복달의 말에 진심이 느껴져서일까? 원래 고, 고맙다라는 말 계속 받아가지고 기분이가 좋은 거 아닐까요? <웃음> 사용한 거 환불이 안 되지만 이쁜 처자 거면은 해줄까? 원래는 안 되는데 저자는 좀 해줘도 될것같아 아이고, 원래 이름 뭐냐고요? 여자애, 여자 여자애 박다해요. <웃음> 박다해라고. 여기 갱신됐다. 열세 살 가을 투 언니가 또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었다. 너무 충격이었다. 오늘 말고면 생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래를 걸었다. 그랬더니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녹템을 줬다. 정원설입니다아 그래서 이거 계속 쓰고 다니는 거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다해 오행어 행어가 생겼어 홀울도 생기고 이야 그러게요 <웃음> 권성현 때문에 어김폭달리 지금 저 상태가 된거 아니야 <웃음> 뺏기겠다고요. 성현아, 너도 뭐좀 사서 쓰자. 여기만 화나고 여기 칙칙한 거 뭐야? 유일하게 빛나는 거는 여기 펜밖에 없겠다. 힘내. 사일. 아, 지스타 혼자 담당하고 있다고? 너무해, 형. 개발팀과 협업 논의를 위한 미팅진행중이다 이번 지스타라고 읽어도 되겠지? 지스타가 마침 다음 업데이트 일주일 전이어가지고요 혹시 개발에서 가능하시다면 관람객 대상으로 다음 콘텐츠 체험을 준비해보려고 하는데요 ppt를 화면에 띄웠다 여기 현장도면이랑 이벤트 플랜인데 이준이 작년에 진행했을 때 반응 별로였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좀 내놔보던가 이... 아 그땐 제가 유저로 참여했었는데요 <웃음> 아그 이후에 포스트 모템 때 앞으로 이런 거안 하기로 했잖아요 내 위에 팀장도 공석인데다가 하필 그때 담당자도 퇴사해서 이런 순간이 너무 어렵다 작년에는 아무래도 콘텐츠도 빈약했고 현장 관리도 잘안 되어서 업데이트 일주일 전이라 너무 바빠요 아 d 그렇게나 o more papa. I crooked. I crooked. I crooked. I crooked. I c r o o k e 해 I crooked. I crooked. I crooked. I c r o 하 k e d I crooked. I c r 도 o k e d I crooked. I c r 안 되는 이벤트인데 이집밟지마 쓰레기야 아무리 유저들이 원해서 저희 지표 업데이트할 때만 소폭 상승하고 사업에서 진행한 걸로는 뭐 좋아진 적도 없는데 개발 일정 위주로 진행합시다 이 응.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키비주얼 제작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쇄 일정이 있어서 곧 마감해야 하거든요 업데이트때문에 일정내에는 준비 어렵겠네요 아 하아... 아트팀 천수영 과장이다 에? 이번 업데이트에 들어가는 아트 리소스도 많고 업무 프라이어티 생각하면 지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입사 초반에 친절하고 잘웃어주던 천수영 과장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차가워지더니 지금은 나를 적대적으로 대한다 한땐 이준엽의 오피스 와이프라는 소문도 있었다고 하고 와우 마이 갓 원석이 형의 말에 의하면 회사 분위기 흐리는 인사팀 조시대상 1순위라고 했다 지난주까지 분명 된다고 하셨는데 하... 성현씨 솔직히 얘기할까? 왜? 제트스타 작년에 그렇게 욕먹었는데 우리팀 내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시간 몇 주씩 써가면서 이 프로젝트에 애정 가지고 그림 그릴 사람이 있겠어요? 오... 그렇지만... 그게 그림에 다 티가 나고 업무 평가에도 들어갈 텐데 제트스타에인볼브되는게 좋겠어요? 하지만... 꼭 필요하면 사업에서 외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네요 에? 에? 왜 너네 이기적이야! <웃음> 외주가 있어. <웃음> 씨, 나 진짜 외주 맡겨 버리고요. 팀장 팀장이 없어. 내 위로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 권성현 주임님. 아, 에이, 피디님. 안녕하세요. 준비는 잘 되어 가나요? 하피디님, <웃음> 제가요. 말씀을 아, 드리고 없고. 싶은데 쉽지 않죠? 아, 그렇긴 한데 피디님. 아까요 제가요. <웃음> 다들 잘안 따라오죠. <웃음> 네.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한테 리더십을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 잘 준비된 완벽한 플랜이나 뭐... 같이 하자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작은 기적을 보여줘야 해요. 안 그러면 사람들 안 움직여요. 저... 말 따네... 사수도 없는데요... 일리언 사과도 처음엔 다들 안 된다는 프로젝트였는데 프로토타임이 나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다들 이 프로젝트 같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매도가 아, 아, 아, 아, 필요하다고 필요 필요하지 않아. 어디서 기적을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잘 버텨 주세요. 아 저에게 성장을 하면은 다될 거란다라는 말을 해 주시는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게임도 게임에 변화는 없고 유저는 줄고 근데 8년쯤 됐으면 은 그럴법 하지 않나요? 지금도 처음 빌리언사가 만들 때 작은 기적이 필요하네요 음. 원성현 주인님한텐 제트스타가 시작이겠죠? 음. 이번에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첫큰 프로젝트가 제트스타 제트스타구나 감사합니다 그러게 8년동안 산 게임이면은 아유 내일 서버 닫을까 말까 이러고 있어야 할텐데 8년차인데 주임이라고? 아저 제가 8년차가 아니고 게임이 8년 됐다고요 시기상으로 보면은 제가 입사한지는 한 1년 안팎인 것 같은데 하 어떻게 하지 1년 사과를 하는 이 순간에도 제트스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매주도 알아봤어 어떡해 자기시간 몇주씩 써가면서 이 프로젝트에 애정 가지고 그림 그릴 사람이 있겠어요? 폭달아! 폭달아! 폭달리가 필요해 폭달리 다들 다같이 잘되면 안되나? 나만 애정있는거야? 나만큼 이 게임에 애정있는 사람 김 폭달이! 제 목소리 제 매도할때랑 비슷하다고요? 어 하지만 전 저렇게 상처 주게 말안 안 할걸요? <웃음> 자신감이 없어졌다 있네 나 부탁할게 있어 야 부탁? 뭐 먹을템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저번 공모전에 당선된 그림 있잖아 그거 사이즈 키워줄 수 있어? 그건 왜? 이번에 행사하는데 거기에 그림 크게 전시하려고 하거든? 오 진짜? 근데 지금 사이즈가 작아서 출력하면 그림이 깨질 거야 그럼 그림 사이즈만 키우면 돼? 얼마나? 그건 내가 알아볼게 근데 그림 사이즈를 키운다는 게 리터칭 해야 하지 않나 그러면? 그렇게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도 어떻게 안 될까? 음... 어? 언제까지 해줘야 해? 그쵸 리터칭 해야 되죠 화, 화질 키우고서 리터칭 들어가야 할 듯. 다음 주뭐안 해주면 어떻게 돼? 행사가 망해 아싸 안 해야지. 으아! 해줘 해줘. 잠깐만 이런 옷 있었어? 있었나? 안할 거야. 야 하견 지원보다 지나다는 개년이잖아. 나도 니덕좀 네 보자. 어허. 해줘 해줘. 잠깐만. 씨알도 안 묻힐 것같아 왜이러지? 왜? 야.. 정신차려! 나? 아니.. 투부가.. 에? 노트북이랑 대화해? 부가 안돼 거기 자료가.. 안켜져 설마? 방금 전까지 잘 됐는데.. 화면이 켜지지 않는데 어떻게 응.. 어, 그때마다 일어나라고 애원하면 켜졌었어 갈 때가 됐었었네요.. 잠든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런가 봐 그래 언제 일어나? 음 요즘에는 점점 잠이 많아져서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하고 이야 오래 자는구나 한번 봐줄까? 아이 잠깐만 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게이지가 움직이고 적절한 타이밍에 스페이스바를 떼면은 두드릴 수 있습니다 누르고 누르고 떼야 한다는 건가? 뭔 말인지 해봐야겠죠? 아꾹 누르고 있어야 한다네요 오!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데? 끝! 끝! 아니야, 내가 일부러 죽인 거 아니야. 처음에 실패 안 했으면 금방 살렸어. 마지막, 예! 기우미 같대. 어, 저는 바보처럼 하인데요 어, 뭐야, 한번더 있어? 아무래도 두이기내줘야할것같다는데요 맞아 이게몇번 심펜소 심펜소 생수를 했는데, 일어나지않았다 이렇게 어떻 하지? 나중에 켜지겠지. 오늘은 따로 하자. 그래. 네가 먼 이거 나 옆에서 구경할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맨날 같이 하던걸 어떻게 혼자 하냐 의리 없게 혼자 하면 시간 더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렇지만 트북이가 언제 깰지 모르잖아 그래 그림도 리터칭 해줘야지 금방 끝낼게 좀만 기다려봐 <목소리> 뭐야? 뭐지? 너 심심하지? 사과 뭔 노래야 피시방 갈까 <웃음> 귀엽네. 아 부팅음 때문에. 피시방? 응? 어 그래 피시방 가면 될지 진짜 까지오 확실히 느낌이 다르긴 하다. 아디오스였구나. 아디다스인 줄 알았더니. 피시방 컴퓨터로 게임에 접속하더니 감탄한다 한번도 안가봤구나? 아 이거 제가 사준 옷이에요 아 제가 제가 선택했던 옷들 다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인벤토리에 <웃음> 피방 잘 안가게 되죠 어? 뭐지? 게임 업데이트됐어? 그랬나봐 아니면 모니터 크기 때문인가? 그런가? 왜? 이거 스킬 원래 이펙트가 요만큼인데 이거 봐봐 이펙트가 엄청 커졌잖아 원래 이렇잖아 너 설정은 최저로 해놓고 하니? 아니야 원래 이렇다고 그래픽 설정에서 옵션 낮춰봐봐 나,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렇구나 그래픽 설정을 최하로 설정해놓고 그게 익숙해서 좋다고 말하는 다행 아 그렇구나 말투를 보니 진심은 아닌 것 같지만 뭐좀 먹을까? 저녁 먹었잖아 그랬어? 그래 PC방에서 뭐 시켜먹는 것도 좋, 좋긴 한데 뭐 시켜먹지? 사장님이 뭐라고 했을까? PC방은 먹을 거안 팔면 적자라고 그러긴 할듯 그냥 배고픈 거 같은데? 아니야 소상기... 소상공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먹는거야 먹어서 응원해야지 맞아 PC방에서 라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근데 PC방 진짜 좋아졌다 깔끔하고 마지막으로 언제 갔는데 어릴 때 PC방 오는거 별로 안좋아했었는데 에이... 언제야 나도 예전에 PC방 오는게 싫었거든 어릴 때 PC방에 오면 어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담배 냄새 막 나면 싫을 수 있지 PC방에 흡연실 따로 있지 않아? 세대차에 나가고 <웃음> 성현실 성현이는 흡연실 따로 없을 때 그럴 때 PC방을 간게 어릴 때래 아니 어릴 때는 그냥 그래 나 어릴 때 PC방 와도 흡연실이 있었는데? 나 중학교 다닐 때는 나도 중학교 다닐 때 그래 너네 나이, 나이 차이 내가 중학성, 중학생이던 시절은 13년 전이고 다혜가 중학생이던 시절은 4년 전 우리의 나이 차이는 11 어? 13년 전? 9년? 9년? 아 생각해보니까 내 기억이 잘못됐나봐 하하하하 우리 지금 말 놓고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야? 아홉 살 차이 나는데? 이야, 너 그럼 2002 월드컵은 기억나? 난 기억 안 나지. 그러겠지. 내가 기억력이 좋긴 해도, 그땐 완전 애기잖아. 그럼, 그치. 이탈리아전에서 안정환골 넣고 좋아하는 거못 봤어? 하, 그때 진짜 난리였는데. 아, 여기서 또, 티를 내네. 나 늙었다고. 맞아 그래 그럼 피시방 아 오는 거왜안 좋아한 거야? 돈 아깝잖아. 그렇긴 해. 그리고 어차피 빌리언 사관은 내 노트북으로도 잘 돌아간다고. 그렇지 최저업을 해놓고 <웃음> 프레임도 뚝뚝 끊기고. 지금 네트북이 똥컴이라고 비난하는 거야? 그런 편이지. 언제 산 거야? 산건 아니고 선물 받은 거야. 6년 전에. 노트북 6년 썼다고? 노인학대래 <웃음> 그치 은퇴시켜줄 때 됐지 맞지 노인은 권성현 선생님 아니실까요? 아 나이 체감은 좀 달라서요 나한테는 2002월드컵은 교과서에서나 보던건데 그걸 직접 봤다는거잖아? 이거 이거 성현씨가 잘못했구만 그 교과서에 나왔었나? 그리고 <웃음> 프로게이머들이 그랬어 24살부터 에이징커브가 와서 스티컬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우리 다혜씨는 스무살이랬죠? 나..나 스물아홉이야? 나는 이제 딱 전성기가 시작되는 나이라고 에아 나도 군대 다녀오기 전에 게임 진짜 잘했었는데 그때도 나한테 1대1 한 판도 못 이겼잖아 아.. 뭐야 너 그때 스물 네살 넘었었니? 에에.. 나니.. 규모 원래 못함.. 거지. <웃음> 어쨌든 내가 이겼는데 내가 템 하나도 안 끼고 한 거잖아. 내가 내가 그... 에베베베베베. 에베베베베베 내가 이겼는데요. 내가 이겼는데요. 그러고도 질 뻔했잖아. 에베베베베 내가 이겼는데 내가 이겼는데요. 내가 이겼는데요. 아, 울지 마. 미안해. 내내대선줄 알았어. 넘긴 거 미안해. 조금 더 놀리고 싶다는데. 안 할래. 다시 하자니까? 나 pvp 접었어 어제도 했잖아 안 접었잖아 어나 오늘부터 접었어 접기 전에 일대일 하고 접어 아 지금 너무 시시해 아나 그래서 접었어 이... 이... 너... 너... 어, 뭐뭐뭐어아 그럼 해주세요 해봐 해주세요 뭐? 아니 내가 해주는 건데 태도가 그렇잖아 안 그래 게임 <웃음> 너 진짜 뭔데 뭔데 뭔데 해 주세요 구래버렸구만 이거 이거 이거 사과반장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조금 더 귀엽게 말하면 생각해볼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기고 싶었잖요 그랬잖아요. 네, 됐다. 네가 이긴 걸로 하자 그냥. 아유 김복달수, 짹짹짹짹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야. 아 왜? 네가 이겼다고. 씨발 새끼. 잊었어 진짜? 아. <웃음> 이런 이런. 엄청 삐졌는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이고고고고 이긴거 사실이잖아 그렇긴하지 기분 좀 풀어줘야지 내일은 아구 귀여워 아구 블루스크린 <웃음> 이게 짱좀 볼까 내 프리스트는 지존 짱 세다 이 사람은 나한테 한번도 못얘기면서 템 바꿀 때마다 깝친다 물론 2초만에 pvp가 끝난다 맨날 템빨이라 한다 발컨이면서 그래서 템을 빼주는데 템 끼고 때렸다 지산 녀석 아 다시 또. 너 개못하잖는데 어쩔 줄. 딜러가 힐러한테 털려 어 그러게요? 딜러가 힐러한테 99패를 했어? 그 1승 1승하고서 지금 그러는거야? 너도 참... 성현아... 안타깝다... 신성바퀴래... <웃음> 아! 세상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잖아... 어떡해... 그니까... 아 일일 일이 많다 오늘이 일 많은 날이네 하하하 <웃음> 가야겠다 아이고 저 많이 왔나요 근데? 미니게임 30% 했으면은 아직 70% 남은 거 아닌가? 그저 정리한 김에 정리를 해야 저장한 김에 정리 저장한 정리한 김에 정리를 해 <웃음> 올만큼 왔다고요? 열심히 왔구나 나 흐흐흐흐 <웃음> 음~~ 역시~~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유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꽉꽉 채울 것 같지도 않다고요?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아, 근데 게임 재밌어 가지고서 너무 훅훅 간다. 아쉬워 더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지. 유미는 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어디 가지? 어디 가지? 오늘은 대나무 볼까? 그쵸? 그쵸. 어 이거 벌써 이런 시간이에요. 데려나? 아차차 오늘도 막혀 있구나. 아차차 그러면은 보너숑 빼고 <웃음> 보너숑 빼고 어디 가지? 보나쩡 빼고, 빼고. 또 막혔어. 아이고, 진짜. 보나쩡. 왜 자꾸 고르는 거야? 청소하는 여우님? 그러게요. 저도 안 그래도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같이 의 카페 사장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카페 사장님 채팅 좀 채워드리러 가자 <웃음> 여무님 채팅창이 이미 사람이 좀쳐있으니까 사장님 채팅창 좀 채워드리러 갑시다 깽치고 까요 아니 깽치는 말고 도와주세요 재밌게 놀다 오세요 <웃음> 네 진짜 진짜 끈바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우주님 지금 파워워시 시뮬레이터 하고 계시고요 그쪽으로 보내드릴게요 깽판치지 말고 안돼 안돼 난동 부리지 말고 가서 재밌게 노실 분들은 노시고요 팔로우도 많이 해주세요 <웃음> 그럼 갑니다 진짜 안녕 끈바 띔바 띔바 안돼! 깽퍼치지마 날아갑니다 슝! 좋은 밤 되세요